어? 이렇게 가는 거냐? 와! 에이! 오, 여기 무서워! 그 캐나다에 한 번에 여기 가봤잖아 쓰는데? 아 쓰는데요? 에이 정말요? 아, 어마, 진짜요? 어 맞네 거기 저희 하나 있다 네 안녕하세요 가세요? 아네아 그러면은 감수밭 아네 어, 지금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어, 그냥 밥 먹으러 음. 여기에서 보고 음. 있어요. 어, 지금 아직까지는 안 왔는데, 오늘 안에. 아, 네. 있으니까 아, 네. 촬영, 아, 네. 촬영 해줄게요. <웃음> <웃음> 아? 에이, 에이, 에이. 깜짝이. Why am I here? 아, uh, 아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열라, 아, 열지 않아요. 오! 중심 있다! 조시요오 좋아! 비탕 오! 좋아, 갈비탕. 오, 좋아, 좋아. 네! 면이 네! 뭔가사 갈비탕하고 세팅밥! 갈비탕 세팅밥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웃음> 어, 이거 엄청 좋아해! I, I love i 네, 감사합니다 아, 가자니 호시 아시로콜라 하나. 네? 시로콜라. 시로콜라. 콜라. 콜라. 아, 시로콜라. 시로콜라. 지로. 지로. 지로. 아, 노. 보주 아니요. 시로콜라. 시로콜라. 제로콜라 젤로콜라. 아, 아, 없어요. 아, 사이다 하나 주세요.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네. 네. 사이다 하나 주세요. 아, 이거 모르겠지만 이거 뭐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어요. I love this. Tangong. Uh, And then, kimchi. Thank you. Thank you. a n k y Thank you. t a n k you. a l b i o u t a n k y o 0 Thank o a n k you. l a y t h a n e y a n k you. a o Thank i o u t n o u t h a n h a y t h n o u t a n k you. t a n k you. t o t h n o a n k you. n Thank y t h a o o h n t h a y t h a y h a n k a o u h a n o h a n o u h m n t h o u o u 밑에 밥그릇 밑에 모해 아루리니 아루리 아, 루루. 아, 루루. 아, 루루. 아 밑에 아 여기 밑에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다 놓 오케이. 이 아, 아, okay, okay, okay, okay. okay. yeah. 아 맞다. You have to make it like this. 그 아니! 원래 하면 물은 딱그손 가지 그밥 있는 데같이 봐봐 그 손에 있는 데같이 그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어 아, 여러분 한입 먹어 미니 미니 메이드 카페에서 배웠어 미니 모는 모레 오이 뭐 없는 맛? 약간 사짝 <사다> 많았어 생각해보니까 조긋했어 <웃음> 어, 에 조금 됐어. 어떡하지? 에이 원래 아니래 아니야. 와, this is it, this is it. 이거는 여기에서 최 주인공고. 와, 에? 오, 맛있겠다. 이거 땅콩랑 같이 먹어야니 먹어야 음, 맛있어 음맛있어로보면화나아요 괜찮지? 응좀 좀 더. 뭐야지 이거 너무 맛있어 아니 옛날에 이거 리뷰는 건가 도시라 도시라 도시라 하나 도시라. 좀 도시라 좀더 주소 도시라 좀더 주실 수 있나요? 도시라 감사합니다. 고기라이 먹어야 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어 <웃음>